그렇지, 그렇지, 이거 원집에서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지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지그지그 너무 좋고 못 나가니까. 목이안걸리게 조심해야 되지 지우. Well 지우, 다 알지? 다들 다 깔고, 코에다. 성공! 아! 아! <웃음> 와, 진짜. 형, <웃음> 어, 손안 쓰고 하는 거야? 다안 쓰고? 저도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? <웃음> <너무 웃겨. 웃음> 아빠 어렸을 때는 소풍 가면 이런 거 많이 했었어. 아, <웃음> <나> 웃겨. <웃음> 왜 이렇게 <웃음> 많아? 이렇게 중요한 건가? 어, 그럼. 아, 야, 힘들어. 저는 과자 노래하면서 교훈을, <웃음> 교훈을 깨닫네. 아, 미안해. 손의 중요성을 느꼈어, 정우야? 어, 과자 하나에 교훈을 얻다. <웃음> 오늘의 <웃음> 교훈이 돼버리네 갑자기. <웃음> 오늘의 교훈. 어때? 스마트폰 게임 모델이 더 재밌지? 자, 몸으로 놀는게중요 거야. 너무 웃겨. 지상구 하나? <웃음> 손은 소소니다자 오늘의 교훈. 손은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. 와와와 와와 자자 여러분 제가 이거 다가지게요 제일 어려운 두개한번 해볼게요. 두개한 번에 안 떨어뜨리고. <웃음> 집안에 <웃음> <주말> 손 썼어 재밌어지요? 이가니까